영화 제목은요? 범죄 도시요. <목소리> 미안해!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가봐 아, 말씀을 해주세요. 시간드립니다 2022년 예비섬 영화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작은 휴식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입니다. 이번 행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무척 기쁜 마음이 큽니다.